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레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옆돌리기입니다. 옆돌리기인데 음, 아주 간단하게 치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 제가 게임 중에도 한 번씩 쓰는 시스템인데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옆돌여 치기 간단하게 치는 방법입니다 자, 코너에 있는 이적구 코너에 있는 배치부터 먼 거리에 있는 배치까지 다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을 알고나시면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음뭐 어떻게 보면 고점자들 기준에서 쉽게 치는 법을 만들어낸 거죠. 볼 시스템에 가깝지만, 그렇다고 시스템으로 보기에는 조금 적합하진 않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장 쿠션에 점들이 있죠. 다이아몬드 점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는 동그라미 원인데, 사이클 점이죠. 자, 저기서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죠. 자,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자,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일족구와 수구가 기울기 한 칸이 되었을 때 기준이 됩니다. 기울기 한 칸이 되었을 때 일단 기준을 그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일족구하고 수구가 여기에 있어도 똑같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 기울기 한 칸이 되면, 8분의 1 두께, 공략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8분의 1 두께. 대신에 당점만 변경, 변경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치면, 일곱 번째 포인트는, 자, 오른쪽 당, 왼쪽 당점이죠? 8시 당점입니다. 중화단 당점이죠. 자 여기 있으면 9시 당점 중단 당점 여기 있으면 10시 당점 여기 있으면 11시 당점 여기 있으면 상단 무회전 제로죠 여기 있으면 역팁 1팁입니다 1시 음, 당점이네요 여기서는 치기 힘들겠죠 굳이 치, 치자면 아주 얇은 두께에 역팁 2팁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일단 배제를 하고요. 자, 기울기, 옆면을, 일족께 옆면을 통과하는 Q선을 걷고, 수구의 중, 정중앙을 이렇게 해놓으면, 기울기 한 칸이 되죠? 그러면, 8분의 1 두께에 7번째, 7번째 포인트쯤에 있으니까, 8분의 1두께의 중하단 당점, 8시 당점이죠. 자 스트로크는 위들발로만 음, 나가면 되고요. 음, 그렇게 타격을 주든지 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어, 그리고 어, 뭐 스피, 스피드는 1.5에서 1일 정도 미들발로 8시 당점 그러면 무조건 코너를 돌게 돼 있습니다. 자 시탈해 볼게요. 자 이런식으로 코너를 돌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다른 곳도 한번 치 볼게요. 자 이번에는 중간쯤 위치에 세워나왔습니다. 자 기준이 일족기 옆면을 통과하는 선을 걷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기울기 한칸 그럼 기준이 되는 거죠. 팔분의일 두께 자 여기가 무회전 이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11시 당점입니다. 자, 11시 당점을 주시고 8분의 1 /8 두께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코너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다른 배치도 한번 해보고 응용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배치를 세워봤습니다 자 기울기 한칸 대신에 1접구가 장쿠션에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똑같습니다 8분의 1 두께 자 여기 칠거니 여기를 보는 거죠 기준을 잡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가 무회전이었으니까 자 11시 당점 10시 당점이네요. 10시 당점을 주시고 8분의 1 두께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응용을 어떻게 하느냐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렇게 놔둬봤는데요. 뭐 1족구는 대략 이렇게 길게 한 칸, 기준각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족구를 코너에 안 있고 원포인트에 걸쳐있는 라인을 형성시키는 곳에 놔둬봤습니다. 그러면 한 포인트가 길게 되는 거죠. 자,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길게 되면 이쪽은 반 포인트만 옮겨주시면 끝납니다. 이쪽 한 포인트는 이쪽 장쿠션 제가 치는 곳이죠반 칸만 옮겨주시면 득점이 되는 겁니다. 당점 스트로크다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치는가 하면 자, 이게 기준이죠, 기준. 자, 8 분의 1 두께는 자제 수구가 이렇게 가겠죠. 8분 1두께.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봐야 되죠 아주 얇은 두께 아니면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8분 1두께는 그래도 약간 도톰한 두께입니다. 자, 이 정도 가는 거죠. 여기에서 0.5를 옮깁니다. 여기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0.5 정도면 두께가 한 두께만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한 두께를 늘려주시면 한 칸이 가집니다. 자 시타를 해볼게요. 그럼 8분의 1두께를 우리가 기준을 잡았죠? 그러면 8분의 2 두께로 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무회전 라인이었죠? 자 여기는 11시, 여기는 10시, 10시를 10시 당점을 주시고 8분의 2 두께를 치시면 0.5포인트 더 가서 라인이 형성됩니다. 자, 시타 해볼게요. 8분의 2 두께 그대로 미들발로 10시 당점. 그대로 미들발로 10시 당점.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뭐 조금 짧게 왔지만 그래도 확률롭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이에 조금 더 멀리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배치를 놔둬봤습니다. 자, 이 족구가 멀리 있네요. 거의 여기서 봤을 때 4포인트 근처에 있습니다. 반포인트까지 온 거죠. 자, 기울기는 대략적인 기울기만 보시면 됩니다. 한 칸. 기준이죠. 8분의 1 두께를 11시 당점 구간이죠. 11시 당점을 주면 코너를 돕니다. 이렇게. 근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맞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치느냐면, 어, 좀 전에 이렇게 떨어지는 건 8분의 2 두께를 보셨죠? 여기는 8분의 3 두께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 둘, 점두개 포인트를 벗어나버리면 상당 당점으로는갈 수가 없습니다. 제공이 밀리기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이요요 1족구를 두꺼운 두께를 맞추면 맞출수록 제공은 휘어 들어갑니다. 고구를 거는 거죠. 그래서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는 어떻게 치냐면 자, 8분의 1두께 상단당점이 여기면 어, 대략적으로 11시 당점이 돈다고 보면 여기는 10시 당점입니다. 여기는 자, 이쯤이 반포인트, 한칸 반포인트 정도가 9시 당점이고요. 자, 여기가 8시 정도 당점이 됩니다. 여기서 두께를 보시면 됩니다. 자, 한 칸, 두 칸이니까 두께를 두 두께를 더 봐주시는 거죠. 그러면 8분의 3 두께가 되는 거죠. 8분의 3 두께에 8시 당점이 되겠네. 자 시타해볼게요. 8시 당점을 주시고 8분의 3 두께. 똑같이 치시면 돼요. 똑같이 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른 것도 한번 시탈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배치를 날아봤는데요. 자, 기준. 자, 기준. 지금 한 칸이죠. 한 칸이 기준인데 제 수구가 일자선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선상으로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두께를 하나 더 봐주시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자, 무회전, 11시 당점, 10시 당점. 8분의 1 두께지만, 일자로 기울기가 제로가 됐을 때는, 두께를 하나 더 봐주시면 된다. 그죠? 렇 자, 10시 당점을 정확하게 주시고, 8분의 1 두께. 아, 여기가 8분의 1 두께였죠? 그러면 8분의 2 두께가 되는 거죠? 자, 8분의 2 두께를 보시고 그대로 쉬시면 됩니다. 8분의 2 두께를 보시고 그대로 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코너를 또 돕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요번에는 일자가 아니, 자, 빗각한 칸도 아니고 일자도 아니고 약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엇각이 되는 거죠, 예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두께를 한 두께를 더 마시면 끝납니다, 그냥. 그럼 8분의 3 두께가 되는 거죠. 8분의 3 두께, 1 0시 당점. 자, 8분의 3 두께를 보시고 1 0시 당점. 그다음 똑같이 쉬시면 됩니다. 자, 8분의 3 두께를 보시고, 열시당점. 그 다음 똑같이 시시면 됩니다. 자, 또 코너를 돌죠. 자, 기울기를 크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기울기 한 칸, 빗각 한 칸, 8분의 1 두께, 정각 8분의 2 두께, 8분의 3 두께, 8분의 4 두께, 8분의 5 두께 라인에 있네요. 자, 8분의 5 두께. 10시 당점 라인이죠. 10시 당점을 줘서는 제공이 이렇게 끌리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수트록이 나가야 끌리겠죠. 하지만 미는 힘 때문에 앞으로 다시 가게 되겠습니다. 당점이 올라가면 안 끌리겠죠. 그럼 끄는 당점으로 내려오셔야 되겠죠. 자, 10시에서 9시. 자, 한 단계. 9시에서 8시. 자, 두 단계를 내려줬습니다. 그럼 끌리겠죠? 그러면 8분의 5 두께에서 당점 두 개를 내놓은 거하고 똑같이 두께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8분의 3 두께가 나오죠. 자 8분의 3 두께를 자 이제 끄는 샷이니까 스피드를 올려 주셔야겠죠? 미는 거와 끄는 거는 스피드를 더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1.5에서 2레일의 스피드로 쳤다면 이런 공들은 3레일 내지 뭐 3.5레일 정도까지 스피드를 강력하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8분의 3뚝기를 그대로 보시고요. 자, 8시 당점, 당첨, 하단 당점이죠? 하단 당점은 끌려고 있는 당점입니다. 10시 당점은 밀려고 있는 당점이고요. 자, 8시 당점. 끌어야 되는 당첨이죠. 그것만 제 수구한테 전달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8분의 3 두께를 정확하게 보시고 8시 당점 8시 당점 자 요렇게 득점이 됩니다 어, 비록 시스템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연습을 하시고 스트로크를 익히셔야 됩니다 시스템은 공을 맞추는 것보다 거기까지 보내는 에 대한 스트로크 연습법입니다 스트로크를 연습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있는 거지 공을 맞추기 위해서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